여러분, 혹시라도 바닥에 아이템이 먹음직스럽게 떨어져있고 여러분이 그 아이템을 먹으려고 한다면 꼭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입니다 오늘은 에란겔 포칭키 옆에 있는 성당에서 박격포로 적을 잡아볼거예요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미리 박격포 각을 잡았습니다 어 여기있다 여기다 아이템을 떨구고 둘셋 실패 여기다가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 음 오케이 발사 둘셋 오. 기가 막히네 성당은 입구가 두개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각을 잡아놨습니다. 오, 원트의 성공 이제 실전입니다. 아이템을 깔아놓고 구석에서 적이 오길 기다렸어요. 와라... 어? 와 어, 이걸 간다고?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었고 다른 적들이 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저 친구를 다시 부르기 위해 총소리를 냈습니다. 와라 제발 와라 한번더 오나? 오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어딨어 오 왔다 왔다 아 저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발 아아 아, 괜찮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점심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저기 맛있는 점심을 차려놨기 때문 에 이번 판은 박격포를 두 개나 먹고 양쪽 입구에 세팅해놨어요 이제 정만 오면 됩니다 저기 있나? 없고 원래 드론을 파밍해서 저기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드론이 잘 안나왔습니다 오! 차소리! 가는 건가? 아, 넌 내가 못 보내주지. 가자. 안돼. 그래, 그래, 아, 이, 이, 차를세운다고 바퀴는 못 참지. 아, 근데 판이 별로 없네. 맞아라. 아. 어, 깨진 것 같은데? 나이스. 제발. 나이스! 발소리 뭐야? 뭐야? 뭐야? 너 언제 왔니? 나 총알 없는데? 어? 여기가 기도하면 아이템 준다는 성당인가? 오, 뭐야?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템이 있네? 이번 주에 교회 나가야 되나? 근데 이 앞에서 총소리 난것 같은데? 어 잘못 들었나? 무슨 소리가 나오 여기 아이템 또 있어 아나 총알 없는데? 어? 화염병 가랏! 근데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이거 먹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또... 오오하나좀 잘못했어 오 여기가 지옥인가? 오! 어, 맞은거 같은데? 오! 어? <웃음> 내 마음속에 저장 큐. 세팅을 마치고 드론으로 저기 오는 걸 보고 있었는데, 자기장이 다쳐버렸습니다. 드론이 없으면 좀 심심하긴 한데,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럴 땐 유튜브를 보면서 저기 오길 기다리면 돼요. 이 사람이 어, 깸지기인가오 460m... 오 460m. 와 기가 막히네. 오 발소리 발소리. 꼭꼭꼭 꼭. 왔다 왔다 왔다 왔다. 오 왔다. 지금. 그렇죠. 어. 뭐야. 나 빼고 다 잘해. 서른 마흔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. 발소리가 들렸어요. 아니지 그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. 그렇지 왼쪽으로 가야지 옳지 그치 그치 왼쪽으로 가야지 아이템이 부족한가? 아, 알았어 아이템 더 줄게 기다려봐 연료통하고 응급처치 장비 와야지 이제 와야지 이거 먹으러 와야지 이제 아 이걸 간다고? 아... 총이라도 쏴야되나? 아... 어? 발소리 뭐야? 오! 아직 있어! 다른 적이 차를 타고 가버렸고 이제 이 친구는 차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파밍하러 성당에 들어올 겁니다. 어... 어 그쪽 아니야? 어 그쪽 아니야? 어 그쪽 아니야? 아... 갔네... 망했네. 아 치킨이나 먹을까? 오 뭐야 발소리. 그래야 밖에 레드존인데 들어와야지. 와야지. 온다. 온다. 온다. 온다. 온다. 온다. 오. 레드존 맞고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성당으로 피해야지. 오 아이템 개꿀. 오나 왔다 지금 가자. 가자! 오. 오. <웃음> 그렇게 저는 적을 주님 곁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김치! 찰칵. 사실 학교 옆에 있는 수영장에서도 한번 성공을 했는데 녹화를 안 눌러서 저장이 안 됐어요. 함께 보시죠. s i t